이판다 까도 되잖아. 다, 까, 다 까게 생겼네. 그리고 오! 나왔다! 두둥! 희한자마 쿠키! 쿠키를 해보도록 합시다. 오! 오! 콘서트장이야! 우와! 아니, 원래 이런 게 나왔던가? 어, 쿠키? 쿠키만 나오는 게 아닌가 보구나? 원래 쿠키 뽑으면 쿠키만 나왔는데 아, 스킨도 있고 그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 꽃떡나? 지뢰바치야? 아 그러게 아예 사람이 안 나오는데요?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 맞아? 사람은 어떻게 나와? 오! 아 스킨인데? 어! 사람인가 봐! 사람인가 봐! 보낸 누구인가? 이거 나오는 건 똑같네? 청구쿠키 <웃음> 비가 필요한데 비가 안 나오시는 음! 마시멜로봐 뭐야 우유팩 들어 스킨, 쿠키 스킨 나왔다! 야, 보니까 되게 귀엽다, 귀엽긴 진짜 오! 영혼석영혼석 많다! 이게 쿠키런 킹덤입니다 아, 원신이라 해놓고 쿠키런 킹덤 오래 하고 있네 <웃음> 급박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 스킨 개또 와아 좋아 달라오고 있어. 뉴~ 크림블릴레분수바 나왔다. 이번엔 과연 비인가? 도도, 도도, 진! 와 근데 되게 잘 나왔다. 영혼석, 사람, 영혼석, 영혼석이야. 아, 아 스킨! 다 있는 거야. 어쩔 수 없지. 저거는 그럼 마일리지로 사야지 뭐. 어? 이번엔 너냐? 너냐? 추가 어. 지금 B 빼고 다 나온 건 아니지? 잘 뽑은 거예요? 오! B 나왔어요! B 나왔습니다. 오! 뭐야! B가 캐릭은 안 나오고 스킨이 두개 나오기로 했습니다. 아, 다 뽑았네. 아. 아쉽게도 스킨은 하나, 둘, 셋, 네개 남았네요. 아아.. 힘들다 힘들어.. 그리고 그거.. 그.. 리듬 게임 어디서 해요? 근데 리듬 게임 하면 그거 뭐지? 그거 나올 것 같아. 그.. 저작권 음악 나올 것 같아서 안 해야겠어. 아 여기 있네.. 콘서트 이거네. BTS 쿠키 이렇게 있고.. 스킨 원하는 어, 옷도 착용시켜 줄수 있습니다 아니 노래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아 이거 노래 나오겠네 딱그 노래 나올 것 같은데 입장하기. 자, 내가 불러요. 자, like butter, cream under butter, hot like butter, smooth like butter, u n d e u n d e r hot like. 게 리드 게임이야 근데 아 이제 선이 안 나오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아 이거 쿠키런 그거네 쿠키런이네 쿠키런 이거 쿠키런을 이렇게, 이렇게 바꿔놓은 거네 아야 어 뭐야 아 잠깐만 <웃음> 이, 이 얘기는 안 했잖아. 잠깐만 아니 나 키보드가 이게,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 아니, 잠깐만 아, 키보드로 바꿔야겠다 난 슬라이드랑 그것만 생각했지 이거 이, 이거면 키가 다른데? 아그 리드게임이 그니까 러 이게 리드게임이줄 알았어 늘. 이건 뭐, 아이, 뭐야, 쿠키런이잖아, 이러고 있었는데, 중간에 리듬게임이 나오다니, 이 자식, 나를 속이다니, 대단한걸? 아우! 여기서 슬라이드를 했어야 되는데. 맞네, 슬라이드를 지금. 근데 노래 없이 하려니까 그것도 힘들다. 아, 원신 받아놨어요. 원신 업데이트 할 동안 이거 잠깐 하려고 했는데, 업데이트는 끝났고, 지금 이게 길어져서 잠깐 하고 있는데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, 잠깐 헷갈리기 시작해서 키가. 역시 이런 건 키보드가 편한데. 나 리듬키 못한단 말이야. <웃음> 힘들어. 아 잠깐. 쿠키런에다가 야 그리고 이렇게 거왜 이렇게 길어 노래 한곡와 아, 다니. 나도 모르게 피했어. <웃음> 연습 모드인데, 와, 이거 어려운데? 야,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?